아, 천일입니다. 음,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 아, 양력으로는 그, 11월, 아, 며칠이에요? 오늘 20, 26일? 아, 26일. 아, 양력으로는 11월 26일이고, 음력으로는 아, 11월 3일, 개미일, 토요일이에요. 음. 아, 오늘도 천일이 좀 바빠요. <웃음> 어, 이것저것 움직이려고 생각하니까 아좀 어, 바쁜데 음, 이번 주에 차들이 거의 매일 이렇게 어 영상 을 올리다 보니까 토요일날 이번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윤석열 윤석, 윤 대통령이랑 그냥 김건희 여사 그 두사람 얘기를 조금만 조금만 해볼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근자에 그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 어디요 윤 대통령이라 외국 나갔을 때 같이 착설하겠다가 바깥에서 이제 다른 외국 정상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가 아,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런 그런 제스처 어? 그런 제스처의거 그 영상을 잡아놓고 막그 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열라 씹어요 열라 씹어 그냥 막 야, 마누라한테 지시 받냐? 뭐 결론적으로 받으면 어때? 아, 부부인데 어? 이 천일 개념은 그래요 자, 보세요 음. <웃음> 얼마 전에 천일이 뭐 오연찮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라가 본게 아니야. 아시잖아. 막돌출돼가지 나오니까.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뭐, 어느 무당한데, 어느 무당한데, 그, 김건희, 그, 김건희에서 김여사, 그, 저기, 사주를 김여사라고 안 하고 딱 주고서는 사주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뭐? 참, 그 무당도 가관이더구만. 입에다가 칼을 물고 그걸 갖다가 대문사진으로, 영상, 대형사진으로탁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더라고. 제목은 뭐야? 김건희 여사, 뭐, 저기, 그 사주를 그냥 넣었더니, 일반, 모르는, 김여사라고 안 하고, 했더니, 뭐, 결과가, 막 이래가지고, 아이씨, 진짜. 아 전형적인 아주 그냥 안 좋은 영상이죠. 어? 안 좋은 영상이야. 아니, 이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언뜻 봐가지고 잘 몰라. 입에다가 시칼을 물었는지, 부엌칼을 물었는지. 입에 칼을 물고 있는, 어? 그런 뭐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내용은 안 봤어요. 제명만 봤어.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구만. 어, 이 천일은 생각이 그래요. 저기,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와서 사주가 어디 돌아다니나 모르겠어. 응? 사주. 근데 이 천일은 사주 가지고 그 전보거나 사주 가지고 실장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응? 그런 거는 저거 는뭐 아, 퉁쳐버리고 그냥, 아이고, 쳐다보, 쳐다보지도 않아. 알지도 못하고, 응?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알아서 뭐야 그거. 사주 보는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풀어볼 수 있어요. 풍수 보는 사람들이 그 선영, 선산, 어? 이런데 쫓아다니면서 풍수, 풍수로, 풍수로서 풀어보듯이 각자 자기 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 어? 하지만, <웃음> 너무, 너무 그렇게 까시적이고 너무 막 그렇게 막, 어? 함부로, 이, 이, 저기 하면 큰일 나요. 응? 어? 전리들 얘기는, 옳은 제자가, 제자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응? 어? 그걸 떠나서 큰일 당한다고. 누구 어디서? 뼈한들한대 하늘님 한대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응? 어? 얘기하면 평,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자, 어, 저저면 편에도 대신 얘기했지만, 김건희, 그, 그니까, 김, 저기, 그, 김 여사랑 윤 대통령 둘의 부부관계를 한번 슬쩍 한번 놓고 뭐야 봤을 때풀이를 천일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두 사람이 뭐, 궁합, <웃음> 뭐, 궁합도 좋고, 궁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속궁합,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뭐, 속된 말로, 뭐, 시 뭐, 응? 어떻게 가봐야 알잖아. 응? 모르겠고, 그거 말고, 그, 어, 그 사람, 두 사람의 그, 내, 내면적인가, 외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그 사람 궁악을 봤을 때,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그걸 좀 해드릴까 싶어요. 이 시간에는. 윤대통령의 그, 댐댐이를 봤을 때, 윤대통령은 장비 스타일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장비. 응? 장비 스타일. 동물로 표현하면은, 불곰 스타일. 불곰 스타일이에요, 곰. 응? 윤 대통령. 그러면 이건이, 이거니... 아니, 이건이란, 김, 김, 김 여사. 김 여사는 어떤 스타일? 여우, 여우 스타일이에요, 여우. 어? 여우. 어떤 여우? 꽤 많은 여우. 어? 그 누군가의 그, 를 능가하는 자기의 어떤 재주와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 어때요? 조합이 잘 맞죠? 왜잘 맞냐? 곰, 장비, 이 스타일은 그냥 우직해요. 우직해. 그냥 앞만 보고 가. 한번 믿으면, 그거, 그거, 그걸로 그냥 올인 하는 거지. 한번 믿으면. 대신, 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꽤. 아, 좋은 말로는 꿰지만 나쁜 말로는 뭐예요? 유드리가 없어 왜? 우직하다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믿으면 그냥 저단적으로 밀고 가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응? 조금 더 나쁜 말로는 뭐예요? 머리가 안 따라주지 그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IQ가 높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저기, 뭐, 사시학교 해가지고, 검사 타이틀을 땄을 지연정. 그 머리 말고, 공부머리 말고. 뭐, 뭐, 본인도 많이 떨어졌다며. 떨어져가지고, <웃음> 어떤 어떤 좋은 말로, 뭐, 인심 좋아가지고, 딴 사람 다 챙겨주다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용비어천 가고, 내 냅두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략적인, 만약에 그 윤대통령이 지략적인 머리, 조조라든지, 뭐 이런 뭐, 재갈량이라든지, 이런 식이 적겠으면은 윤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거기에 매진해가지고 단박에 따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출세가도를 달릴 국리만 했을 거예요. 그게. 그게 윤석열의 스타일이었거든. 이 천일이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일이 몰라. 그 사람들 먼발치에서본 적도 없으니까 암튼 응? 윤석열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는 어떤 스타일이냐 김건희는 자기 그러니까 여부가 뭐예요 체격이 작아요 등치가 작아 응? 등치는 작지만 응? 뭔가 이 포부 꿈도 많아 호랑이가 없으면은 지가 왕노릇 할 정도로 왕노릇을 하고 싶을 정도로 꽤가 많고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아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뭔가 응? 막 자기의 어떤 큰 포부를 이루고 싶다 보니 어쩌겠어 여기저기 끼우 끼우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 놈의 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막 말들 많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천일은 그래요. 천일 생각에는. 아, 설사. 아, 줄리면 어때? 아니면 줄리, 줄리 할아버지, 줄리, 줄리 할머니면 어때요?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봐요. 천일이 죠 천일과 다 똑같을 순 없잖아. 다 달라요. 자기 욕, 여우 중에도 욕심이 많은 여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조신하게,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갈 거야. 그런 여우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김여사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은 그런 여우였던 거예요. 그런. 그러다 보니, 자기 위치에서 뭔가 큰걸 이루려고 여기저기 뛰어댕겼고, 여기저기 끼우 끼우댔 됐고, 응? 그 와중에 또, 저기, 김여사 엄마가 있었잖아. 엄마, 김, 김, 김여사 엄마 지금 교도소에 있죠? 응, 교도소 있지. 그 여자, 엄마 얘기 좀 이따 해줄게요. 엄마, 그, 욕심 많은 엄마와 같이 결탁이 잘된 거야, 그게. 그, 김 여사가 뭐, 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목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다만은, 여하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여우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스스로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유리천장? 어, 유리천장. 그걸 깨고 우뚝 서슬라고 생각을 하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윤 대통령이 당첨이 된 거야 윤 대통령이 그게 근데 그 와중에 윤 대통령도 뭐가 있었어요 머리가 좀 부족했잖아 어떤 머리? 지혜, 지략 이런, 전우 사장 판단하는, 그 요즘, 요즘 말로 그 정치권에 사는 얘기죠. 정무적인 판단. 응? 그거 하는 게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했어. 그러니까 늦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늦게까지 사시 계속 연락, 응? 사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지. 응? 거기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서로 그 뜻과 기가 맞은 거예요. 응? 어? 이름하여 뭐예요? 의기투합. <웃음>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게. 서로 딱 맞은 거야. 그, 일설, 들리는 얘기, 천일이 아는 기억으로는 뭐 어떤 스님이 뭐소개를 해줬다. 어? 그런 얘기를 했더구만. 예, 그러니까 그, 그, 김효사가 엄마랑 해가지고, 절간인가, 뭐 어딘가 하니까, 뭐 전부로 갔더니, 뭐 어딘가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 스님이, 어이, 시기 말이여, 응? 어? 이리 와봐. 야, 이렇게 쓸만한 놈이 있는데, 야, 어때요? 그래가지고는, 응? 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니까, 윤대통령과 김여사의 궁합은 뭐예요? 땅마에 떨어진 거지 어떤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그 김효사 그 무슨 어디가어디요 걔네들 서울의 소리인가 뭔가 어디서 인터뷰 대사 중에 그런 얘기 나와요 여기 처음에 기억으로는 그래요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흑대말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할줄 누가 알았냐고 아 몰랐지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안한 거야. 윤 대통령 저기 그 김여사나 <웃음> 김여사 엄마나 어? 자기 남편과 자기 사위가 일국의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 <웃음> 몰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 버린 걸 그걸 나중에 뒷수습하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어? 돌아버린 거야. 김 어~ 저 저, 저~ 저~ 윤 대통령이랑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런 그런 조합 그런 조합 그런 만남 그러한 궁합이에요. 그게 아주 잘된 거예요. 어~ 아주 또윤 대통령은 사람이 품성이 우직하고 자기가 믿는 거 믿고 어~ 이래 가다 보니 오히려 김 여사 같이 어떻게 보면은 꽤 많고, 응? 꽤 많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여자. 그게 또 윤대통령한테도 딱이었던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아마 그, 저기, 모르면 몰라도 사람 안 보는 데서는 그 윤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 억고 댕기지 않았을까. <웃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천이 <웃음> 생각에는. 뭐 얻고 댕겨도 돼. 왜? 이 천일한데, 윤대통령이 막그 대통령 하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움직일 때, 이 천일한데, 우리 전환, 우리 법당, 이천황정사에딱 찾아온 게 누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했잖아요. 이 천일이 대통령 선거를 겪고, 여초년 제작이 한 20년 정도 왔어요. 한 번도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정치 관련, 뭐 대통령, 누구 관련해가지고, 천일을 이렇게 이 전화를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그게 일타첫 번째가 누교냐고 김근혜 섰어요 까만 정장 있고 응? 한마디 말도 없이 봉투 하나만 딱전안에 올려달라고 왔다가 놓고 혼자 왔었어 혼자 와서 되도록 갔다고 요 천일이 그걸 보고 느꼈던 게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 보다는 김 여사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엄마 이쪽 집안에서 쌓은 공덕이 크구나 하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 음? 대통령은 아무나 아냐고 깜이 되기는 됐단 말이에요 깜이 돼 음? 하늘에서 누군가를 밀어야 되겠어 음? 동방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리더의 국가로서 전세계 리더국 뭔가를 만들려고 대시하려고 하다 보니 어? 거기에 나름대로 와이프가 그러한 공덕을 쌓고 밀고 이렇게 온그 적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밀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윤 대통령도 이제 천일한테 보이긴 보이는데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찾아온 것은 딱그 김여사. 김여사가 찾아온 거고. 그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그 둘은, 그 조합은, 거기다가, 천일이 저번 영상에 그랬지, 그 둘은 자식이 없어요. 응? 음? 자식이 없어. 만약에 자식이 있었어 봐. 그 둘한테. 그러면 또 달라져요. 아마 자식이 있었으면, 아이 어, 천일 생각에는, 자식이 있었으면은 윤대통령이 아마 대통령까지 못 갔을 거예요. 자식이 있었으면. 이 천일 생각에, 천일 풀이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숙된 말인데,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어 걸릴 게 없어. 어? 망해 먹어야, 그냥 자기 둘 부부야. 그죠? 걸릴 게 없어. 친히 쳐. 걸릴 것도 없다고. 두 사람? 윤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여저껏그 나이 먹도록, 뭐, 속된 말로, 재밌게 살았는데못 살아, 떠나서, 뭐, 이게, 뭐, 뭐야, 그, 저기, 그, 저기, 그, 화잡하게 살진 않았잖아. 자기 뜻, 그냥 펼칠만큼 펼치고, 놀만고 놀고, 할 만큼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랑 김 여사한테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부담스러운 게. 엄마? 엄마 교도소가 지금 나와서 뭐 자기 생활하면 될거 아닌가요? 엄마 돈 버는 거 있으니까 엄마도 살고?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그러니까 그두 사람이, 천일이 뭐라겠어요? 이 정지작업. 나라의 초소을 새로 깔으려고 생각하는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반대파들이라든지 그, 이거, 자기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정리하고 치우려고 생각하면은 싸워도 피터지게 싸워야 되거든. 절대 그네들이 순순히 안 내놓거든 안 내놔 응?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야 이게 지략, 응? 지략. 이게 조금 부족하단 말이지 응? 부족해 제갈량이 같이 어? 오직하면서 충성하면서 지리하이 뛰어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 아니잖아 근데 윤 대통령을 그 속된 말로 초자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실권을 가지고 흔들려고 했던 그네들이 하도 여론을 심하고 막 난리 치고 하니까 다 이제 조용히 찌그러져 있잖아 찌그러져 있어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어? 혼자 못해요 옛날 말로 임금 혼자 못해요 혼자 응. 혼자 정치 통치를 어떻게 해. 옛날에 옛날에 그랬잖아 왕도 응? 임금도 신하들 모여 가지고 수떡숯에해 가면 쳐버려 바꿨다니까 바꿔버렸잖아 쫓아내버려 죽여버리든지 옛날에도 그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지만 응?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 안돼안이되옵니다 불가합니다 뭐 이러잖아 통촉 하시 아 이씨 안 된다고 응? 그래서 그 정사를 논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단이 필요하다 누군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 충신이지. 내가 이름하여 책사. 책사가 필요하다고. 책사. 근데 그 책사가 정말 사심없이, 사심없이 이한번맞쳐서 나라에 충수하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어? 성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가면 책사 다 버려버리고, 옛날 개백장군 마냥 자식 처다 죽여버리고 딱 전장에 나가는 그게 필요한데. 요즘 책사들은 그렇게 안 해. 요즘 안 한다고. 뒷근육으로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입고 다 챙겨. 응? 요즘 책사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응? 근데 왜 그랬냐? 그럼 뭐라 그래. 나도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어서, 있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야. 사단이. 그러면 그 책사, <웃음> 그 천일이 책사를 연구했는데, 그러한 진짜 사심없이, 어, 임금이나 대통령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책사. 천일이 방이 없다겠어요? 없어. 그데 그러면, 저, 저 범정사인가 그랬죠? 이불석, 이불 정치라고 했죠? 백에, 백엔 입정치라그일문역또 백엔 입정치라고 해요. 아니, 와, 이분 말 들을 수도 있지. 그죠? 들을 수 있지. 어, 당신 말이야. 이거, 있겠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지, 그러고 가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 틀린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응? 대통령이나 왕이, 옛날 왕도, 임금도 그랬잖아. 그, 저 밑에 그, 저기, 대, 저기, 누구요? 첩들이 그냥. <웃음> 막, 그, 어? 이불 속에서, 그, 저기, 임금한테 총알, 총알, 총알 어쩌고저쩌고그래 어쩌고. 어, 알았어. 내일 아침에 내가 다 지겨버릴게요. 막 이랬, 이랬었잖아, 옛날에. 응? 청탁하고. 근데,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 정치하는 것은 그거는 욕먹어도 싸요. 욕먹어도 싸. 응?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국가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챙기는, 그건 절대 흉이 아닌 거예요. 흉이 아니야. 서두에 천일이 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아, 나가. 어, 나가라고. 그 장면. 천일은 정말 좋게 봐서, 물론 사람에 따라 또 달라요. 야! 왜간사하냐왜 왜 명령을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거 단편적인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외국의 정상들은 좀막큰 응? 나라 이딱 서로 얘기 담소를 나누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가서 끼라 이거야. 얼른 가서 끼어서 같이 기동량도 하고, 응? 야 친구들 좀쌓고 하라는 거지. 가만히 여기 옆, 옆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응? 그게 그 김여사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도 윤석열이가, 뭐, 아니, 윤 대통령 이 뭐라고 했겠어? 저기 나가라고? 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래야 되나? 뭐, 이럴 수 있지. 응? 근데, 내가 봐서는 윤 대통령이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다고 밀트 수영원이 대통령님, 저기 나가서는 끼세요. 그들이 하겠냐고 못 하잖아. 응? 김여사가 보고 나가서 올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뭔가 좀 대화를 트고 이게 맞지 그게 잘이 천리바다 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두 사람의 궁합의 단편이었던 거예요. 어, 얘기가 길어지네. 자, 이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여 어, 김건희 여사는 참잘 만난 조합이다 하는 게1번 어? 그리고 각자 두 사람의 그 인물, 인물과 성격론을 봤을 때, 자질론을 봤을 때, 두 번째로서는, 윤 대통령은 불곰 스타일. 응? 불곰 스타일. 장비 스타일이고, 김 여사는 여우. 욕심만큼 꽤 많은 여우 스타일. 근데 여우가 한 가지 더 해줄까요? 잘때 그런 그러한 여우 여우들은 있잖아요 자기 흔적을 잘안 남겨요 치밀하단 말이에요 치밀해 막 함부로 덜렁덜렁덜렁 안 해요 안해하지만곰 응? 같은 경우는 앞만 보고 달리고 쳐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수가 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은 걸릴 것도 없고 응? 걸릴 것도 없고 누구 이에 타산을 살펴보고 지랄 할 것도 없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이제,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해줄게요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김여사 엄마 그냥 나이도 있고 응? 뭐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냥 먹고 살만 했으면 야 적당한 선에서 그냥 자선 사업하고 배 풀고. 어차피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 후반기, 응?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보니까 뭐 아래 자식들도 잘 살더구만. 더군다나 딸뭐김여사가 이뻤다. 어, 김여사도그 정도면 잘 됐잖아. 그러면 그 욕심을 그만 접었어야 돼요. 그거 벌어서 뭐 하려고? 벌어가지고 더 자식들께 더 퍼주고 하려고? 그랬을 때 그걸, 그, 김여사 엄마는 진작에 손을 털었어야 돼. 손을. 근데 본인이 살아온 그 인생 그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막판에 그 무슨 요양병원유양병원이 무슨 병원이에 그거. 거기에 그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건 걸려 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 모양이 된거 아니야 사회가 대통령이고 딸이 대통령 마누라 속된 말로 영부인이면 뭐 하냐고 본인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게 아쉬웠어요 그게 그 김효사 엄마 같은 경우 조금만 더 비웠으면 응? 좀더 피웠으면 이들이 봐서는 김 여사 엄마 같은 경우도 많이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뭐 가십정기 할 때는 뭐 별의별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더구만 나 그런 거안 찾아봤는데 대충 들렸던 얘기가 그랬었어요. 응? 들렸던 얘기가 아무튼 이제에도이제에도뭐몇년몇년 몇 형을 받은 날도 모르겠는데 아, 한 나라에. 뭐자기그사위가 어, 대통령이 고 딸이 영부인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잖아. 응, 가문의 영광. 하늘의 뜻이 어쨌든 그쪽 집안에 꽂혔으니까, 그쪽 집안에. 그래서 나중에는 2 0 0바람이라고 하면 나오시면, 응, 나오시게 되면 다 털어가지고, 응, 대한민국의 그냥 큰 어떤 그 발전, 일쑤다. 그런데, 응? 나름대로 뜻을 펼쳤으면 하는 게이 천일의 바람이에요 바람이고 여하튼 정편으로 어, 되겠습니다만 이 천일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아시아의 간방 응? 지구의 간방이이 이 출발점 이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응? 이 시대. 우리 손조들손조들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이렇게 사람들도 잘 풀어내고, 이걸 초석을 다져놔야 만이 우리 후대에, 응? 후대에 자손들한테 뭐 아름다운 강산를 물려준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더구만, 뭐강산은 둘째 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어? 먹고 사는 거. 아무튼, 에, 요 마지막 요 얘기만 해줄게요. 5년, 윤대통령, 그 5년 중에, 5년 중에 1년, 1년은, 어떻게, 이, 이, 이 과정, 이걸 겪어야 돼요. 왜? 윤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뻥 하고 그냥, 그,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어떻 기대 꽂으려고 하니까 좀 대간한 그런 입장이고, 우리 충주도사들이 대간하다고 그래요. 힘들다. 음. 또, 그 김혜사 역시도,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냥 막, <웃음> 내가 속된 말 대통령 이 만화 될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이게, 상황이 변해버렸잖아.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조신하게 잘 살았겠지. <웃음>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응? 이 과정, 서로 그냥 막 이러는 거, 이게, 응? 1년. 6개월 지났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1년. 1년 동안은 이런 과정을 겪어요. 겪어. 그 다음 나머지 4년. 나머지 4년. 순차적으로 딱 해가지고, 5년 마무리 딱 하면 돼요. 이천일의 응? 바람.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자, 토요일이고, 이제 겨울인데도 겨울, 날씨가 겨울 같지가 않죠? 천일이, 네, 그냥, 어, 옷자고옷자고 <웃음> 어, 잠깐 얘기해봤어요. 응?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잘들 보내시고. 요즘 뭐 코로나가 다시 퍼지네. 뭐 감기 어쩌냐 하니까. 몸들 잘 챙기시고. 어? 우리 서민들은 그냥 무조건 따뜻하게 입고. 밥한 그릇 먹어서 배불르고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우리 서민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어러았죠 잘들 보내세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